여섯 번째 게임은 오징어 게임입니다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야! 내가 게임을 그만둘까봐? 그래! 함부로 거리지마히바형 네가 죽였어! 네가 죽였어! <목소리만> 김야영야야 <목소리만> <목소리만> <웃음> 아, 야야 아아, 야야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가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는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아야 아, 아, <웃음>